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겜직입니다. 오늘은 경쟁전에서 빡게하는걸 보여드릴게요. 이번 판은 AK를 들고 치킨을 먹어볼거예 응? 부스스를 들고 치킨을 먹어볼거예요 저는 지난 시즌 솔로 경쟁전 마스터를 찍은 실력자 존버 중이에요. 그렇게 존버를 하고 있으면 적들이 한 명씩 다가옵니다. 그 스스는 총소리가 작아서 적들이 위치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솔로 모드에 최적화된 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What is t h s o n o u s h o e l d do i t 아, 죽을 뻔 했다. 마지막 세 명. 취지 오늘은 여기까지 유바